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민아 짱구입니다. 안지. 지금 지금 지금 남해로 수목근 가족 여행 가려고 지금 출발했습니다. 데이스 커피 아몬드 라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요 이거 테이크가지고 탔습니다. <놀람> 차가 좀 막히네요 지금 남해 가는 데까지 한두 시간 반 걸린다고 합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좀 이렇게 오래 걸리지 몰라요 가면서 뭘 할까? 응? 짱구 가면서 뭐 할까 우리? 술 챙겼나? 음. 그렇습니다 엄마 좋아? 아빠까 좋아? 제가 잡은 숙소랑 이뭐 맛집들이 되게 멀어가지고 지금 근처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수요일인데 문들이 다 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밥집 찾아 산말리 하고 있습니다 아빠차 힘들어요 되게 하하하 <웃음> 귀여워 어, 힘들어 이건 뭐냐 여기는 뭔데? 여기 어, 햄버거집 아무것도 없대 재료 소진이래 <웃음> 아이고 참 여기 진짜 다 닫으니까 문을 그러니까 닫으니까 여기는 <웃음> 장사할 줄 아는 거라 <웃음> 갑자기? 어. 수요일이라서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다 저희는 그냥 점심을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사서 숙소 가서 해서 먹으려고 뭐 해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다 십어민기야 여기 한거두 개. 이거 이거 뽑고 한거두개아빠 그래 하고 멸젓을 산다고? 멸젓을 때봐맛있었어 아니, 네, 이거 하나 사! 현관을, 현관 연관 옆으로 이렇게 욕실이 있어요. 욕실이 있고, 여기 앞에 거울이 있습니다. 지금 되게 시끄러운데, 지금 이게 지금 아빠가 방금 커튼을 쳤는데요. 여기 통창이에요. 여기 복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뷰가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저희는 2층을 잡아가지고 2층에는 이렇게 스파가 있고요 월풀 스파가 있고 이렇게 어 되게 이쁘네 1층에는 작은 풀이 있습니다 풀 수영장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뻐요 여기서 스파를 하면서 뷰를 볼수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부엌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라라란안락한 공간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딱.. 그걸 딱 보면은 완전 이쁘다는 거 지금은 커튼이 쳐져있어서 아, 오늘의 있었네. 늦은 점심 갑시다 바다 보러 그치. 지금 바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야 돼. <웃음> 와 대박이다 진짜. 이 하늘 봐라 하늘이랑 바다랑 이 논이랑 어? 엄마.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뭐가 좀 보이십니까? 조개가 엄청 많아 어? 조개가 엄청 많아 조개가 많아? 조심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맨손으로 잘 만지십니까? 시골 출신 섬 출신입니다 전 벌써 황군부쯤 걸리는데 와, 발바닥에 느낌 이상해 <웃음> 고동이 있나요? 네 고동 완전 많아요 자연산 고동 산 일단 저는 먹을지 안 먹을지 고민을 해 볼게요. 거짓도 <웃음> 잔책 시키노. <웃음> 나오고 싶어요. 화장실 좀 싫어요. 전복씨 에이, <웃음> 누가 하면 앉아야지, 딴거 봐. 뭐, 편하게, 마음 편하게. <웃음> <좋아. 웃음> 어우, 맛있겠다. 여기 선생님께서 회를 썰어 주셨어요 저희 연박 손님이라고 해가지고 내일 또 뭐지? 대박 물러? 이건 우리가 잡았먹는다 날이다 이거는 엄마가 바다에 잡았던거 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단하다 대단해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지금 점심쯤 됐는데 나왔습니다. 지금 독일 마을로 가고 있어요. 저희 숙소에서는 한 30분 거리거든요 지금 피곤한 상태지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00m 앞에 독허브 구매다 장구는 더워요. 장구씨, 너무 기댄 거 아닌가요? 그만 <웃음> 먹어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뭘 먹을까, <웃음> 뭘 <웃음> 마실까. 아니, 우유 종류를 하나 어? 먹을까. 뭘 입을까, <웃음> 고민하지 말아. 그런 거에다, 거기에다 붙이는 거 아니야. 하 나라의 발수. 저희는 독일 마을에 왔습니다. 지금. 그게 말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놀지 모르는 인간인데 네,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b l e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겠지. 잘나왔잖요 g o 지금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이랑 커피 시켰습니다. 여기 앉아서 먹을 거예요. 불락장으로 시켰어요. 불락장로불락장으로 멸치 해무침 시켰습니다. 찾으러 가는 중 근데 이 산에서 내려온 물이라 물은 차갑지 계곡을 못 찾았어가지고 그냥 갈랬는데 내려가다가 계곡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막 놀기 좋은 그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발만 담그고 가자네요 약간 김치 펴륙기 같은데? 무서워한다, 지금 계곡에서 이만큼 잡았어요 이렇게. <웃음> <웃음> 와 이거 좀 많이 더 잡았다 일단 못 먹는다 이거 먹어 맵물 아니 아니, 배불러서 못 먹겠다 이거 야 창구에 발이 젠장콧리게야구에발좀붙이줘지고구하자 점박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있다 나도 같이. 체체체체. 물론. 나온몰할수 있다, 나 가자. 나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저희는 상주 음모레비치에 여기. 왔어요. 여기가 남해에서 좀 유명한 바다인 것 같아가지고 하려. 집 가는 길에 여기로 왔습니다. 신났다 신났어 장구야. 오늘 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수영한 다음 기회에 하려고 합니 이제 장보고 집에 가서 그냥 저녁 보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 장구야 <웃음> <웃음> <웃음> 누가 목욕 시켜줬어요? 누가 시켜줬어? 잠고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요잠시요 잠시만요. 잠시라라잠라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잠데나한 번도 안 잘라봤는데. 끼끼 양쪽 똥구멍을 아, 잘라 양쪽을 잘라? 양쪽 똥구멍을 다 잘라 가운데 아, 아, 아, 가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반 달? 아... 오... 이런 방법이 있었네 그래서 서로 배워야 되는게 어, 아 배워갑니다 이거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이래갖고 깎아 꽤 많이 나오는데 깎아라고? 어. 아... <웃음> 에 그걸 깎아 깎는다고? 이거는 맛이 없어 여기 거 아니 아니 그니까 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 잠시만, 세요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제잠시차잠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해요. 따라. 입만도시제잠시 안녕. 시만 잠시만, 잠해요 여 여기 더풀이라는 데 햄버거 유명하다 해가지고 이거 먹고 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지금 집 가기 전에 보통 날 커피 먹으러 왔습니다. 에이... 어, 일어났다. 아 일어났다. 석효 다시 다